병에 여기 무릎 아래로 물긋불긋한 반점이 좀 올라와서 처음에는 피부병인지 알고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피부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1, 2개월 정도 약과 처방을 좀 받고 치료를 했는데 또 낫지를 않고 여기 무릎 위로 점점 증세가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. 올라오고 심지어는 팔도 약간 울긋불긋해지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또 상담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한참 지켜보시더니 그 피부병이 아니고 자반증이라고 그 피부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. 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이 질환은 그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 가득 의미가 없다고 라 사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인이나 인터넷 같은 걸찾아보셨 제 몸에 일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 몸에 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계속적으로 병이 진행이 되니까 아이가좀 기본적으로 약간 스프레스해지면서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좀,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. 주변에 지인의 아이들이 몇명 걸린 거는 알고 있었는데, 분야별로 이게 어떤 거는 아이가 잘 걸리고 아닌 뭐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아니요, 전혀 잘 몰랐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과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서 이제 바로 이제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상담을 했고, 인터넷을 치면 동경한 의원이 제일 좀 많은 후기나 추천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제일 힘들었던 건 외관상에 약간 좀 심한 경우에는 좀, 지, 좀 징그러울 정도로 울긋불긋한 게 심했기 때문에 아이도 너무 디프레스 있었고 보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. 그리고 이 병이 금방금방 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. 이는 처음에 그 피부과 선생님께서 이거는 대학병원을 가봐야 스테로이드만 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만약에 거기서 띵과를 가고 또 대학병원을 가고 그러니까 전전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오래 어디서 <웃음> 전전하지 마시고. 이렇게 원에서 치료를 해주시는 음식 처방들 이런 것을 잘 지키면 빨리 호전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...